지금 다합 아살라 시장에 닭을 잡으러 왔어 닭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는 안 자르고 한 마리는 잘라 달라 자 오늘은 닭 잡는 날닭 <웃음> 잡으러 왔어요 죄송합니다. 2 4 0 240. 근데 향기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예, 닭 냄새가 많이 나고 음.. 요 바깥 공기가 굉장히 좋게 느껴지네요 안에 네. 큰 닭도 있는데 작은 병아리도 있고 토끼도 있고 토끼도 있다고? 응 토끼도 있고 비둘기도 있어 오! 어, 닭 떨어졌다 닭 떨어졌는데 저.. 들어가나 다시? 닭이 한 마리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어.. 닭집에 각이 나왔는데 도망을 안 가요 도망가! 음, 깨끗하네 음, 한마리는 커팅 두마리는 백승용으로 커팅 안 했습니다 음, 243 243 파운드 네. 뜯을. 닭 잡았습니다. 세 마리 잡았습니다. Thank you. 와 나. 아이옷이거아야겠다 닭이 따뜻. 여기 따뜻합니다. 오늘 살아있는 다 라이브 웃고 있는데 웃는게 아닐거야 이리 <웃음> 봤나 안녕 오늘은 저희 남편이 닭을 잡습니다 왜 <웃음> 피가 많이 묻는냐 아씨 아씨 폐초성이네 아, 그냥 일단 이 끝부분, 이 누린내가 나니까 잘라야 됩니다. 그리고 그 다합, 닭 특성은 털이 있어요, 털이. 음, 살아있다는 거죠, 아직. 아잇! 어느 만큼 뜯어내는지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. 집중하세요, 지금부터. Attention please. 그 다음, 자, 목조. 요, 요, 요, 요 살이죠, 요, 요. 아주 나쁜 것들. 요다잡아들 겁니다. 이건 누린 내가 아 내가 영상에도 보던거라 조금 느낌 느낌 많이 다르네요 아뭐 살아 있는 거안 진짜로 아! 아니 칼로 그 가이 가위... 아니 칼로 잘안된다 했다 <웃음> 아으 하나 아, 진짜 그게 무슨 뭐 복무 찾기인데 시작 끼고 진짜 어, 혼내줘야 되겠어 깔끔하게 혼내줘야 되겠네 수고했어 나도를 친해 이랑 후추 각자 넣어서 먹어야요 자, 와우, 습니 고맙게 드세요 고맙게 요 고맙게 드세요 준비네 내영상잘할수 있겠는데 일이기인터뷰에 <목소리도>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왜이래 잘해요? 어제 삼계탕을 먹었거든요 후추는 <웃음> 거안 어, 넣는 게 나는데